이포 유전자를 하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음. 치매 위험이 1.7배가 높고 두 개를 갖고 태어나면 은 17.4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이 있어야만 의료 보험 돼요 맞죠. 이상 소견이 없으면 비급여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네. 이런 검사와 진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어, 요 우선은 치매랑 건망증은 뗄래 뗄수없는거겠요 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 이런 기억장애나 인지장애가 오기 이전에 이미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있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심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고 치매 전 단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음. 이야기 오늘은 음. 그런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속 지역과 상관없이 소비자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전달해 주시는 고종별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강민영 주장님 모시고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장님 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네. 아주 대박났어. 아, 어,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너무 반응들이 좋았어. 고맙다 뭐 정말 이해가 감사해요. 됐다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빨리 오셨어요. 치매 어쩐 전반적인 부분을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실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고 어. 보호자를 또 만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많이 방출해드렸습니다. 음, 이런 게 재능 기부죠. 그럼요, 해야죠. 네. 저희가 사실 뭐 의사도 아니고, 어 네, 무슨 뭐 학자나 박사님도 아니지만 소비자님들이 조금 더 공감하기 편하게. 저희가 꼭꼭 씹어서 구독자님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치매보험의 종류, 그리고 개괄적인 어떤 뭐 발병의 위험들,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음.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 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주십니까? 어 일단은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 왜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아우, 제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깜빡깜빡거려서 음. 또는 저는 꼭 치매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요번 시간에는 의심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고 치매 전 단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음. 이야기 오늘은 음. 그런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음 저희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음. 경제적인 위험들을 음.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생각을 하는데 음.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례를 겪어보신 전문가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소비자분들이 어떤 보험가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우선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건망증이 심해서 다 딱... 치매랑 건망증은 뗄려뗄수 없는 분인거죠 네. 거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 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망증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 업무 외적인 부분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건망증과 치매는 기억장애가 온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음... 그런데 건망증은 내가 잠시 잊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틴트를 주거나 음. 힌트의 요소들이 나오면 다시 기억을 합니다. 음.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요.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하죠. 음.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틴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해 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나서 이제 발뺌을 하죠. 음. 언제 그랬어? 이제 유형들 중에 오리발형이라고 음. 그러거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건망증은 질병으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음. 이게 어떤 뇌세포의 손상이라든지 뇌 신경의 어떤 손상에 의한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혈관성 치매 이런 것과 다르게 뇌 손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진압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망증. 건망증일 때심해는 시간과 어... 공간 사람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건망증이 요즘 너무 심해져서 치매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라기 하기보다는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뇌를 자극을 하신다면 치매로 어, 가지 않고 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건망증이 평소에도 예전부터 심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음. 없다면 그건 나중에 진짜 치매로 가실 수 있어요 음, 음, 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치매와 어쨌든 건망증을 구분하려면 내가 좀 자각할 수 있네 는 음. 이런... 특징적인 어떤 행동들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네네. 이런 치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기억장애가 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리판단에 대한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보다도 더큰 증상이 있어요. 어,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보고하기로는 어, 이런 기억장애나 인지장애가 오기 이전에 이미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있었다라고 어... 얘기를 하거든요. 스럽게 집에서 나가기 싫어하시고 외출하기를 싫어하시고 어, 또 씻는 것도 게을리하신다든지 굉장히 남북한 성질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 경우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치매의 어떤 의심 증상으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물건을 내가 간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걸을 훔쳐갔다. 어...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어, 나를 때린다라고 하는 어떤 망상 증상이 있다든지 어... 이런 약간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음. 이게, 이게 바로 경도 인지 장애와 경도 행동 장애. 그게 바로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할수 있다고. 어, 음... 어 갑자기 그런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음... 조금 과거와는 좀 달라지셨네? 음... 라고 그냥 불현듯 느꼈던 것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아 혹시 우리 혹시라도? 부모님도? 어... 어...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다. 음. 급격한 변화를 좀 얘기하는 거고 체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퇴직을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또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저희가 부양에 대한 걱정도 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치매보험 준비하시는 거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게 가장 일순위 음. 음, 가족들 안 힘들게 하고 싶은 게 크기 때문에 혹시, 혹시... 보시는 자녀분들이라면 이제 다음달 되면 또 명절이잖아요. 네. 어, 부모님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부모님의 행동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음... 라는 걸좀 유심히 한번 과자. 보시는 것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그러면 어, 집에 가서 살펴봤는데 음, 네.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좀 변한 것 같거나 음... 저희 어머님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건어요 뭐?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음. 아직까지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세요 그죠네 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보건소에 직접 가서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 사실 보건소나 이제 구청에서 하는 간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내용이 되게 이제 단조로 워요 음. 단조로 워서 치매가 아니더라도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행동장애를 선별해 낼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약간 좀아쉽더라고요 음. 아쉽고 근데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서 진단을 받아 버리시면 음. 그때부터는 진짜 난감해 지기 시작하 ]거든요.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당하는 음. 일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하시면 일단 한번 셀프로 자가진단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걸 먼저 고민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 약속해 주신 게 네. 셀프 진단 제가 정말 한달 동안 뒤졌거든요 네. 저작권 문제도 좀 있고 네. 병원이라든지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저 소송당할 수 있거든요. 문의를...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기가 애매한 게 네. 어, 중앙치매센터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격증처럼 과정이 있어요. 음. 그 거친 사람만이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수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음. 선별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퀄리티 있는 질문지를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있는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냥 유튜브에도 많이. 네 유튜브 보도 많이 있고 인터넷도 되게 많이 있고 음. 어플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검사하실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어플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문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별검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매체가 보니까 어설픈 정보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그런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어, 절차들에 대해서는 네. 어, 보건소 통해서도 네.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진단받으시는 것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더 좋은 정보로 저희가 대체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검사와 진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습 어, 우선은 이제 뭐 신경과나 아니면 정신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치매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는 혈액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무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신경심리 검사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신경심리 검사는 이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과 문항으로 검사를 이제 하고 나면은 집계를 해서 통계치를 냅니다. 근데 이때 이분의 학력이라든지 이분의 연령 수준에 비추어서 통계학적으로 종합을 해서 소견을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웃음> 네네 이렇게 하고 요 검사와 더불어서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해서 m r i 형 영상을 찍기도 해요. 까맣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음. MRI를 찍으면 이 영상 때문에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치매보험 약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큰 사고였죠. 네. 아주 큰 사고였죠. 이 보상지급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분명히 경도침해라고 시대할 척도를 받았어요. 시대할 척도 일정을 받았는데 MRI를 찍어와서 그거를 갖고 오래요. 어? 근데 거기 이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어? 보상지급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된 회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금감원 조치로 그 약관은 삭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CDR 척도 기준으로 진단금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예전에 가입하신 것도 소급 적용을 받는 회사가 있고요.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실 때 이미 치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거를 또 알아봐 드리기도 합니다. 오래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상 못 받으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검사는 병원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소견에 대한 검사? 네. 질문으로 문항으로 이루어진 건데 아까 cdr이라는 게 있었고 m m s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응. 형지문으로 이제 바꿔서 번역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바로 k m m s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린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쓰지 않고 CIST라고 하는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지가 있어요. 음. 그거를 표준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각자 병원이나 센터마다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죠. 그 질문 문항지에서 뭔가 점수가 치매 확률이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네. 추천을 해서 MRI를 찍는 영상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네. 뭐 혈액 검사도 해서 다른 질병에 의한 건 아닌지도 네. 따져본다. 네, 맞습니다. 어,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 네, 네, 네. 비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RI는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이 있어야만 의료보험 돼요. 그렇죠. 이상 소견이 없으면은 비급여로 적용이 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비싸기도 하고 MRI 영상으로는 초기 침에는 좀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 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밀로이드 PET CT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브레인시티인데요 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그 축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티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초기에도 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카이스트에서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음. 개발을 했다고 해요. 더 많이 임상 실험을 거치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치매를 초기부터 잡을 수 있는 음. 어, 획기적인 장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걸리면 가장 좋은데 사전 검사 이런 거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예측에 가는. 또 방법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바로 유전자 검사인데요. 요즘에 유전자 검사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네. 대학병원에서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고 네. 일부러 가가지고 검사하시면 는 드물기는 해요. 네.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뭐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하다 보면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제 생각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사실 치매라는 거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가장 치매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 성 치매인데요. 아포이형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포이형. 이 유전자는 E2, E3, E4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뭔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립 음. 유전자가. 이것들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치매를 가지신 분들한테서 E4 유전자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를 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E4 유전자를 하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음. 치매 위험이 1.7배가 높고 두 개를 갖고 태어나면 은 17.4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뭐가 2.7배고 1 7 4배좀 쉽게 설명하면 치매를 발병했던 분들의 어떤 유전적인 구조를 살펴봤더니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비율이 30%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강수 확률이 30%래요. 취소 할까요 여행? 아니죠. 하죠. 네, 대신 우산 챙기기 그렇죠.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예요. 우산이나 우비나 또는 여행코스를 변경한다든지 저는 그게 바로 치매보험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든지 이런 대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아예 걸릴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응.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유전자 검사가 한동안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영업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검사 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봐야지 아는 분한테 혹시 내가 권할 수도 있고 오. 할 수도 있잖아요 면봉에다가 침을 이렇게 타액을 묻혀서 응. 그 키트 속에 가져가가지고 연구소에 가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 상당 부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음. 이거를 영업적인 마켓 마케... 팅으로 해서 과잉되는 보험을 가입시키는 설계사가 문제인 거지. 음. 이 유전자 검사 키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100% 신뢰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어, 건강 관리에 힘쓰는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음. 보험 가입에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이드가 돼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통계 데이터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뭔가의 통계치가 나오는 건. 건데... 네, 의학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쌓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저희는 보험 전문가로서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수 있다. 참고는 될수 있다. 음, 이 정도로 좀 말씀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